안녕하세요 먹풀리엄마입니다 어, 오늘 제가 파마 머리를 아, 앞머리만 드라이를 해서 제가 머리를 한번 예쁘게 만져볼게요 제가 지금 파마한지 한 열흘 됐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풍성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마 머리예요 이런 파마 머리를 가지고 제가 앞머리만 드라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앞부분만 이렇게 롤을 줬어요 그 다음에 앞에를 제가 이제 예쁘게 만질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, 해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오늘은 제가 어, 파마 머리를 앞머리만 드라이를 해서 제가 이제 머리를 풍성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 먹구리 엄마였습니다.